전통적으로 우주개발이나 우주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성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용을 벗어나서 기술적인 발전과 더불어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초성위성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뭐 국방이라든지 어떤 그 산림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슈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충분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이제 부가적으로 개, 필요한 기술 개발들이 이제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쪽 기술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소형 위성이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군집을 이루어서 대형 위성이 할 일을 초, 초소형 위성을 여러 개를 가지고 같은 역할을 하는 일들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좀 빠른 시간에 개발하고 역시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이는.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 시험에서 지금 현재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초소형 인공위성의 수명은 동상 3개월에서 6개월로 매우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2년이나 5년까지 매우 긴 수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과학기술위성의 기술 기반으로 기반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무신뢰성, 그 다음에 신뢰성을 목표로 한 기술 경쟁력을 최고수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초소형 위성의 설계, 제작 그리고 시험 및 발사 전반적인 초소형 위성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초소형 위성의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초소형 위성 군이나 편대비행 그리고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영상 빅데이터 처리까지 지금 전반적으로 어, 서비스를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어, 기술들 간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시장에 가, 어,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는 2년, 2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공부하는 기간 동안 위성 어, 시스템이라는 큰 시스템을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소형 의상은 개발 기간이 짧고 저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부와 이제 여러 기관들이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